오늘 코스는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서 삼익빌라 재건축 현장 둔촌현대 1차 리모델링 현장 둔촌동역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드디어 저희가 중앙보훈병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신규노선이니까 이 일대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면 이용객들이 좀 적겠죠? 특히나 여기는 둔촌주공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지금 둔촌주공이 다 이주를 했어요 원래 거기에 6천 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아, 2주, 지금 이제 이제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없지 다 나간 상태지 그러면은 뭐 6천 세대에 2명만 계산해도 12,000명 3명 계산하면 18,000명이 원래는 이 일대 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6천 세대에서 12,000 세대로 재건축을 하거든요 12,000세대면 2명씩만 해도 24,000명이고 세명하면 36,000명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이 역을 이용하게 되겠죠 왼쪽으로 하면 중앙보험병원이 나옵니다 저희는 중앙보험병원 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둔촌현대 재건축 아니고 둔촌현대 리모델링 그리고 삼익빌라 재건축 아니고 삼익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두곳 현장이 나와요 그럼 여기를 내려 가지고 이렇게 가 가지고 갈 거예요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유공자 분들 뭐 그런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이고 어, 이 일대 의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진료도 본대요 여기 초등학교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옆에 바로 옆에 초등학교입니다 어, 어, 예, 예. 여기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예, 노란 것만 봐도 초등학교 여긴 초등학교 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세요 아, 되어있죠 여기 이름이 선린초등학교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예, 가깝죠 저쪽 넘어가 저기 저쪽 넘어 있죠 저쪽 넘어가 둔촌주공 현장이에요 이따 나가면 보여요 현장이고 이쪽이 이제 둔촌 현대 그다음에 뭐 삼익빌라 재건축 이렇게 돼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인데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예, 제가 아까 현장에 두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삼익빌라 여기 넘어가면 이제 둔촌현대 리모델링 현장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가로주택이라는 게 이런 길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그 가로예요. 그래서 길에 붙어 있는 그런 작은 일부 지역을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대규모로 못하니까 뭐 빌라 몇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우리 다 때려보시고 아파트로 만듭시다 그런 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뭐 얘기하면 그래 그는요아파트였 <목소리> 뭐 3위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이제 니 더샵인 거. 포스코다. 더샵이 생길 거야. 아마 저기 포스코 건설 보여요. 자, 그리고 저 앞에 저기 보여요. 어, 네. 색깔이 똑같아서 꼭 같은 곳 같지만 다른 곳입니다. 여기가 둔촌 현대입니다. 여기는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싹 허물고 새로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골조를 남겨놔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생선에 살 바르듯이 가시만 남기는 거야 그 다음에 살을 다시 붙이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었다 뭐 리모델링이든 재건축, 이 재개발이든 간에 이거를 짓는 거에 대한 돈을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충당을 일반 분양을 통해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래 100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일반 분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공그 추가로 드는 돈을 얼마나 공수할 수 있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밖에 못 늘려요 어, 예를 들면 100세대면 115세대 정도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리고 수평 증축 아니면 수직 증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수평 증축을 한다고 그래요 옆으로 좀 늘리는 거지 여기도 포스코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일대가 아파트가 다 세대수가 작아요 크지가 않아 여기 500세대 이상인 단지는 저기 하나밖에 없어요 푸르지온가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되면 여기가 두 번째가 되겠죠? 아무리 500세대여도 가까이서 보면 은꽤 크죠 여긴 신축빌라인것 같다 에코빌 신축공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바로 맞은편에 이런 식으로 빌라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입지에 거의 봤잖아요. 여기가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들어갈 여력은 없는데 여기서 누리는 어떤 그런 인프라? 입지 이런 걸 누리고 싶으면 근처에 살 수도 있는 거겠죠?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구매 결정 요인이 가격이래요. 사실 이렇게 들으면은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상인이 가격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 우리가 뭔가 더 무리해서 할 때도 결국에는 가격만 가지고 선 결정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은그 금액에 맞춰서 빌라나 이런 다른 대안들을 살펴보게 될수 밖에 없는 거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지 자체 단지 자체는 뭐 새로 지으니까 좋겠지만 단지에서 조금만 나오게 되면 이런 이면도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 뭐, 그렇게 둔촌주공으로 인해서 이일대막 천지 개벽될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가 둔촌동 둔촌프로지 아파트. 최근 거래가 13억 3,500으로 나오는데, 21년 8월에 14억, 21년 7월에 14억 7,500, 33평 기준, 전용 8사 기준으로. 22년 2월이 13억 개월 정도 사이에 1억 정도가 빠진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거래량이 거 너무 적어서 시세라고 하기 좀 애매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가격대 여기 사는 게 맞는가 할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학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이제 후보에서 멀어지는 느낌이죠 물론 뭐 아까 그 초등학교 가깝지 가까워요 중학교도 가깝고 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라는 게 가까운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어, 학교 면학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그 평가하는 게 조금 애매하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길 건너서 이렇게 나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현장은 다 봤고 동네 구경 지금 저희 가는 가 곳이 둔촌동역이거든요 발음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 일대에서는 둔촌역이라고 부릅니다 혹시나, 아니, 왜 굳이 둔촌동력을 보여주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둔촌주공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둔촌 현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관심을 받고 조금 과장하면은 뭐 시세가 뭐 엄청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사람들도 아주 극히 일부 있긴 하지만 존재하는 이유가 결국에 저 둔촌 주공 때문이거든요 어, 둔촌동역이 이쪽으로 입구가 없어 이쪽 블록으로 어? 그래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생길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입구가 없어서 어, 둔촌 현대 리모델링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에 둔촌역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돌아서 가기도 해야되고 길을 건너야돼요 무조건 어 여기 보이네요 여기 둔촌주공아파트라고 표지판 보이네 여기쭉 직진하면 둔촌주공아파트가 다온거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봤던데 삼빛빌라 같죠? 저기 짓는 거 보여요? 와, 네, 네. 저게 둔촌주공아파트에요 거기 엄청 많아요 12000세대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조합이랑 시공사랑 이제 약간의 이제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찰을 해결했대 마찰이 해결돼야 이제 일반 분양 공고를 내고 일반 분양으로 우리가 청약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올해 11월부터 다시 건 이거를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고요. 중단됐었어. 요 여기가 그럼 중단이 되는 동안에 이자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야너이 조합 때문에 나 손해 발생했어. 내놔 그 돈이 1조 원. 그래서 조합의 요청사항도 있었는데 요구사항이죠. 조합의 요구사항이 한3개 정도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이래요. 그거는 반영됐다고 하는데 뭐 내가 구체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조금 사소한 것 같아. 그, 그 받아들인 사항이라는 게 그리고 내놓는 건 일조원. 그래서 이런 조합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아파트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이랑게 따로 있어요. 그 물량은 비싸? 옵션, 옵션이 더 들어가 있어요. 풀옵션인가 음, 뭐, 풀옵션에 가깝죠. 뭐 풀옵션은, 뭐, 그건 단지마다 다를 테니까. 어, 그렇죠. 층도 좋고. 어, 그죠 층도 투표를 통해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 추첨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더 좋은 층을 가져가고, 조합원 세대는, 그, 쓰레기, 그, 분쇄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가 있고, 예를 들면, 조합원 물량이 아니면 없고, 뭐 조합원 물량은 에어컨이 풀옵션이고, 아니, 물량은 뭐돈 주고 다 사야 되고. 대신에 조합원들은 그긴 시간을 버텼잖아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 중학교. 음. 한산중학교. 동네가 한산에서 한산초등학교, 한산중학교인가? 거의 다 왔어요. 여기 이제 넘어가가지고 왼쪽으로 돌면은 둔촌동역이 나와요. 동네 분위기를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느낌이에요 건물들이 막 엄청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대로로 나오니까 어, 뭔가 대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는 주변에 대학교가 없네 와플 대학이 없네 아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이쪽에서 넘어왔잖아요 저쪽에 출구가 없어 아그러니요 네. 아까처럼 넘어오든 여기를 넘어오든 무조건 넘어와야만 둔촌동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둔촌 현대 리모델링 그다음에 삼익빌라 재건축 현장 그리고 둔촌 주공 그리고 둔촌동역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런 식으로 또 동네 구경하는 임장 다녀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